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고입니다. 코로브 디티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장이 판매된 게임, 전 세계 게임 매출 순위 3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명불허전 최고의 FFS 프랜차이즈죠. 이런 코로브 디티도 대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난 10월 1일 코로브 디티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출시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오늘 함께 알아볼 게임은 코로브 디티 모바일입니다.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원작자인 액티비전과 텐센트의 산하 개발사인 티미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였는데요 이 회사는 우리가 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개발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들어가기에 앞서 게임의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중국 회사에서 개발을 했다고 믿기 힘들정도로 탄탄함 그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리지널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멀티를 쭉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콜 오브 듀티의 멀티는 기본적으로 맵이 좁고 이동속도와 견착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리스폰 속도도 빠르게 이루어져 아주아주 아주 빠른 템포의 게임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바일에 제한된 조작방식 덕분에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게 상당히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한계점을 적절하게 타협하여 개선시키고 모바일에 맞춰 정말 최적화를 잘 시켜놓았습니다 기본적인 이동은 평범한 모바일 게임처럼 스틱을 움직여서 이동을 하고 좀더 멀리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대시를 하는 평범한 조작 방식이며 FPS에서 가장 중요한 조준 발사 방식은 기존의 모바일 FPS가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야 해서 상당히 불편한 조작이었다면 발사의 버튼만으로도 조준과 발사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어 있고 조준이 필수적인 스나이퍼 라이플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조준을 시작하고 터치를 떼게 되면 격발이 되어 코 오브 듀티의 빠른 템포의 전투를 이질감 없이 모바일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수류탄, 재장전, 안기, 점프, 조준 같은 버튼들은 분배가 잘 되어 있으며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UI들의 위치와 크기 또한 커스텀이 가능하고 민감도, 가속도 등 세부적인 조작에 대한 설정이 가능해서 모바일 조작의 한계점을 느낄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정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존의 콜오브드 t를 거의 그대로 이식시켜놓으면서 퀄리티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운드도 시원시원한 편이어서 타격감도 확실하게 챙겨갔으며 모바일 fps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핑이나렉 문제는 대체적으로 안정화가 잘 되어 있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게임의 모드들도 오리지널에서 가져온 모드들인데요 클래식 모드인 최전방 모드와 난잡한 리스폰을 자랑하는 팀 데스매치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재패 리스폰이 없는 폭탄 설치 모드라고도 할수 있는 수색선멸 크게 이렇게 멀티플레이의 매칭들이 나눠져 있으며 맵 또한 기존의 콜 오브 듀티의 맵들을 대부분 가져와서 거의 그대로 구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PC 콜 오브 듀티의 느낌을 날것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랭크 매치는 기본적으로 팀 데스 매치만 열려 있으며 일정 티어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매치가 열리지만 매치의 모드와 맵의 선택권이 없이 모두 랜덤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랭크 포인트는 승패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게임 내 kda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고티어가 아닌 이상 랭크 점수가 떨어질 일이 없어 큰 어려움 없이 꾸준히만 플레이 한다면 누구라도 랭크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콜 오브 디티 블랙옵스 4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배틀로얄 모드도 모바일에 추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제작사에서 그런지 게임의 편의성 ui 등등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유사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존재해 주위 사람들의 발소리를 미니맵에 띄워주는 정찰병이라던지 하는 다양한 패시브와 액티브 스킬을 각각 지니고 있는 등좀더 다양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게임 아이템들의 획득 방식은 기존의 콜오브듀티의 방식처럼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무기 스킨 퍽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언락되며 무기들의 부가적인 부품들 또한 무기의 사용량에 따라서 경험치를 부여하게 되며 무기의 레벨이 오를 때마다 조중기 탄창 손잡이가 언락되는 전통적인 콜오브듀티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작의 한계가 있는 모바일 환경이고 일반적인 게임의 교전시간 은 1초 내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아이템의 사용은 주무기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투척용 아이템들의 사용도 투척 대기시간과 폭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보니 사용 빈도수가 낮은 편이며 가끔 나이프를 들고 컨셉질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무기 외 아이템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일명 필살기 라고도 볼수 있는 오퍼레이터 스킬은 사용시 매우 강력하지만 거리에 큰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패널티를 사용하여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놓았습니다. 총기 밸런스 문제도 이야기를 안해볼 수 없는데요 기존의 c a 브 l 티는 전체적인 맵들이 좁은 편이고 장거리 교전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단총 같이 짧은 거리에 강력한 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모바일에서도 비슷하게 지배적인 사용률을 보여주었지만 ar 계열과 저격소총 같은 무기도 입맛에 따라 개조와 퍽을 동반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편이라 총기 밸런스는 어느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패시브라고도 할수 있는 퍽도 게임의 밸런스에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커스텀이 가능하고 퍽들도 구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레벨을 위해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보니 전체적인 레벨 차이에 의한 밸런싱도 잘 맞춰져 있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과금 시스템은 딱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fps 게임이다 보니 게임의 밸런싱을 해치는 캐시총기 같은 걸 파는 건 일단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과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거의 다 스킨 아이템들입니다 기본적인 총기 스킨들부터 시작해서 배틀로얄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각종 탑승 스킨들을 판매하며 무기들의 부품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 경험치 카드도 과금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랜덤박스 또한 아이템들이 스킨으로 채워져 있듯이 거의 모든 과금들이 스킨들로만 존재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과금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고티어 장비들에겐 작은 부가적인 효과들을 부과하긴 했지만 리스폰 후 일시적인 이동속도 증가 등 직접적인 밸런싱의 피해가 적은 효과들이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배틀패스 모델도 채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시즌마다 기본적인 배틀패스를 지원해주며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프리미엄패스는 8 0 0 c p 현금으로 약 12000원 25티어를 한번에 올려주는 프리미엄패스는 2010p 약 31000원 정도로 물론 게임에 영향도 없는 스킨 아이템들로만 보상을 지급하고 있어 과금에 대한 강제성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12,000원, 31,000원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패스의 가격은 모바일 게임인 걸 감안하며 상당히 위협적인 과금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골오브디티 모바일은 상당히 높은 퀄리티와 타격감으로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fps의 조작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와 동시에 게임의 퀄리티와 최적화 그리고 타격감까지 삼박자를 모두 화려하게 잡아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 게임을 보고 있으면 이제 중국게임이 구리다는 건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될 만큼 무적이고 화려한 기술력을 선보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